오케이 하 오이씨 하이 앙삐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이번에 다뤄볼 제품은요 요즘 여러분들 그 제로탄산음료 많이들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느날 우연히 저랑 좀교류가 많으신 한 리뷰 전문 유튜버님께서 해당 제품을 그 소개를 하셨을 때 어? 저거는 진짜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렇게 딱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원에서 영상을 이번에 찍게 되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진짜 독특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흔히들 따개라고 하죠. 예, 여기 따개 부분이 매우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먹어볼 맛은 파인애플 맛입니다. 제로탄산 음료들 중에서도 그 파인애플 맛을 제가 출시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마 제가 이 먹어볼 이 제품이 아마 파인애플 맛으로는 제로탄산 계열에서는 이제 그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번 뚜껑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이꼭 가까이 해줘야지 아와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일단은 한번 따서 그렇긴 했는데 여기는 원래 그 흰색 띠가 이제 그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은 끊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흰색 띠가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아위 방향으로 이 뚜껑의 위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립니다 에이 쏟아질까봐 제가 많이 못 기울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아, 컵을 따로 가져올게요 제가. 이제서야 에이, 유리컵 가져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리뷰를 하게 됩는데 이게 내용물 색깔이요 여기 지금 구성 원료를 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향료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투명해요 오히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색소 없다는 거죠 지금 예. 파인애플 향만 납니다 향만 어, 이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음료수를 마실 때좀 걱정되는 어느 정도 의 당분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단맛은 단맛대로 나고 색깔 투명하고 색소가 없고 심지어 이게 가격 대비 양도 많고 이 친구 요 500ml거든요. 500ml면 여러분들 그 흔하게 파는 그 생수 그 정도 양이고요. 이것도 무엇보다 도 좋은 게 뚜껑이 튼, 뚜껑이 이제 밀개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가장 메리트가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또뭐셀 일이 없다는 건 예. 이렇게 해도 셀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번에는 뭐 새로운 제품 새로운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혹은 뭐 패스트푸드도 할 겁니다 예. 야, 먹을 거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성 컨텐츠 더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파이징!